안녕하세요. 집과 인생,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LHTV의 김윤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코로나 이후 삶의 변화 가운데 코로나 이후 단독주택이 살기 좋은 집인 이유 9가지입니다. 최근 코로나19는 전 세계를 공포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는 가운데 정치, 경제, 사회 등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경험이 미래의 직업, 교육, 건강관리, 주거 등을 포함한 중요 분야와 산업에 미칠 장기적 영향과 미래 변화에 대하여 여러가지로 예측하고 있는데 과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유례없는 충격을 입은 비즈니스, 경제, 사회 등각 분야에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아파트와 단독주택, 상가주택 등 집을 전문으로 설계와 건축을 하는 건축 전문가로서 코로나 이후 집에 관한 변화와 어떤 집에서 사는 것이 좋은가 어떤 집이 앞으로 각광을 받을 것인지 등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히 근본 코로나19로 인해서 재택근무와 학생들이 온라인 교육으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파트는 많은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독주택이 코로나 사태 이후 각광받을 다음과 같은 9가지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코로나가 남긴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죠. 그 대표적인 것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등인데 이는 모든 생활에 영향을 줬지만 특히 집, 주거에 미친 영향은 지대합니다 직장과 학교에 가지 못하고 외출도 삼간 채 온종일 집에만 있어야 하는 상황은 갖가지 문제들을 야기했습니다 온종일 온 가족이 한정된 공간에만 있다 보니 답답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부부 문제 이웃 관의 층간 소음 문제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두 번째로는 좁고 답답한 아파트가 문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아파트는 원래부터가 한정된 공간으로 답답하고 특별히 할 일이 없는 집이기도 했지만 근본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질병에 있어서 더 많은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여러 이웃이나 방문객 등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출입구, 주차장 복도는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엘리베이터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취약하였습니다. 또한 아파트는 답답하고 한정된 공간 그리고 다양한 방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출근이나 학교, 학원 등에 다니므로써 아파트란 거의 잠만 자거나 낮에는 주부만 기거하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그러니까 잠깐 동안 온가득에 살았던 공간이었는데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 외출 금지 등으로 온종일 모든 가족이 한정된 공간에서 다 같이 지내다 보니 각가지 문제를 야기하게 된 것이죠 다음 세 번째로는 거실, 방만 있는 컴팩트한 아파트 아파트는 아주 컴팩트한 집입니다 거실과 방, 주방, 화장실 등 그야말로 꼭 필요한 방들이 최소한의 면적과 단순한 동선으로 꾸며진 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넓은 집이라도 공간 구성이 단순하게 그지없는 데다 마당과 같은 외부 공간이 없다 보니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꽉 막히고 답답한 공간이 그동안에는 출근과 아이들이 학교나 학원 등 다니다 보니 거의 잠만 자거나 온 가족이 모여본 적이 없어서 크게 불편을 느끼지 못하다가 근본 코로나를 겪으면서 온 가족이 거의 온종일 같이 지내다 보니 많은 문제를 이 야기한 것이죠 취미생활이나 운동 등을 할 것도 없고 특히 특별히 할 일도 없어 무료하게 하루를 보내다 보니 가족 간의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부부간의 사이가 좋지 않다거나 온종일 집에만 지내던 아이들이 층간소음을 더 많이 일으켜서 주민들 간의 분쟁을 야기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그나마 발코니나 베란다 같은 공간은 외부와 완충 공간으로서 바람을 쐬거나 간단한 운동 또는 취미생활을 할수 있는 공간인데 이마저도 발코니 확장 등으로 실내 공간으로 만들므로써 최소한의 취미나 뭔가를 할수 있는 완충 공간도 없어서 더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죠 다음 네번째로는 아파트에는 없고 단독주택에는 있는 것으로서 그래서 단독주택은 그동안에도 다양한 취미생활과 특히 자녀교육에 좋다고 알려져 왔으나 앞으로는 코로나19 이후 아파트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집으로서 더 각광을 받을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은 단독주택이 아파트가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공간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파트는 아무리 넓은 아파트라도 오직 거실, 안방, 자녀방, 화장실밖에 없지만 단독주택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공간들이 있어서 재택근무나 온 가족이 다 함께 지길 수도 있고 할 일도 많은 집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다양한 공간 구성을 보면 펜트하우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아파트는 모든 실의 구성이 한층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든 실이 한눈에 다 파악될 정도로 단순한 구조인대반에 단독주택은 집에 따라 지하층 1,2층에 다락과 옥상 정원까지 층을 달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다양하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는 다목적 실로 음악실이라든지 오디오룸 등들이 있는데 이러한 층 구성에 따라서 거실이나 주방, 안방, 자녀방들과 같은 기본적인 실 외에도 대체로 지하층에는 오디오룸이나 음악실 등 다목적실 등을 갖춘 집이 많아서 집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생활을 가족들과 함께 함으로써 아파트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가족들만의 행복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는 운동 공간과 작업실 등이 있다는 것인데 또한 다목적실 외에도 사람과 집에 따라서는 운동 공간과 그림이나 목공 등 다양한 작업을 할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집도 많아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할 필요도 없고 또 가족들과 함께 가, 작업을 하는 등 다양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또 여덟 번째로는 다락 공간이 있다는 것인데 단독주택이 아파트와 구별이 되고 다양한 생활을 할수 있는 것은 다락이라는 특이한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락은 대부분의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 등에 거의 다 있는데 이는 경사진 지붕과 뻐꾸기 창으로 된 아늑한 공간으로 특히 여학생들이나 아이들에게 꿈의 공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부들에게는 작업실이나 기도실 또는 아빠의 서재나 취미실로 가꾼 집도 많은데 이 다락은 누구에게나 로망의 공간으로 단독주택 생활의 묘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마당과 정원, 옥상 정원이 있다는 것인데 뿐만 아니라 단독주택이 좋은 것은 마당이 있는 집이라는 점이죠 흔히들 흙을 밟고 살수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마당은 아이들에게는 놀이터로 어른들에게는 꽃이나 나무를 심는 등 다양한 취미생활과 온 가족끼리 바비큐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아파트 단지에 있는 정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가족들만의 행복한 공간인 것입니다 특히 옥상정원 같은 곳은 마당이나 정원과 같은 기능을 하는 곳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가족들만 프라이빗하게 즐길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간인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코로나 사태 이후 각광받을 집에 대하여 9가지로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코로나가 남긴 문제들 두 번째로는 좁고 답답한 아파트가 문제다 세 번째로는 거실, 방만 있는 콤팩트한 아파트에 대해서, 또 네번째로는 아파트에는 없고 단독주택에 있는 것들로서, 다양한 공간 구성, 다목적실, 음악실, 오디오룸 등에 대해서, 또 운동공간과 작업실 등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다락공간과 마지막으로 아홉번째로 마당과 정원, 옥상정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생활을 할수 있을까요? 아무리 좋은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가능성이 중요하니 그렇게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돈, 바로 가격과 또 어떤 집이냐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들을 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고 또 아무리 그렇게 하고 싶어도 현실성이 중요한데 가격과 어떤 곳에 단독주택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단독주택에 살수 있는 방법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는데 물론 어디에 어떤 아파트냐에 따라 다르고 또 어떤 곳에 어떤 단독주택이냐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10 내지 20억원 정도의 아파트라면 아마도 웬만한 지역의 3, 40평형대 아파트라면 이 정도 가격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서울 근교에 있는 추락마을의 도시형 전원주택이나 판교 등 신도시의 단독주택 또는 신도시 상가주택이 이러한 생활을 가능하게 할수 있는 집들입니다. 물론 이런 것도 집의 규모나 위치 또는 질에 따라 일괄적으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특히 직접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원가로 가능하고 또 두가구 주택을 지어서 한가구를 임대주는 경우에 웬만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신도시 상가주택인 경우에도 가능한 방법이 많은데 특히 상가주택의 주인이 사는 4층과 다락 그리고 옥상 정원은 단독주택 이상의 다양한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집으로 이런 건물도 웬만한 아파트값으로 건축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점들에 대하여는 오늘 영상에서 다 설명하기 어려워서 이미 제가 이런 방법과 특히 그렇게 건축한 사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 영상들이 많으니까 아래 더보기에 링크해 놓을 것이니 이러한 영상을 보시면 더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영상은 판교 신도시 단독주택에 대한 소개와 특히 건축하는 방법 또는 매입하는 방법 그리고 상가주택에 대한 주인집의 평면과 다락, 옥상 정원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것과 건축하는 방법들에 대하여 또한 아파트 전세가나 매매가로 이런 단독주택과 상가주택을 건축하는 방법과 그렇게 한 사람들의 사례를 소개한 영상들입니다.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아파트에 비해서 생활 편의시설이나 교통, 교육환경, 부동산적인 장래성 등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판교 단독주택 등은 이런 점에 있어서는 강남 어느 지역보다 크게 뒤지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해 보시기 바라며 이런 점에 대하여도 첨부하는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코로나 사태 이후 삶의 변화 가운데 집 특히 단독주택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단독주택 생활의 좋은 점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을 아무리 좋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라도 언젠가는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에서 살고 싶다고들 한다는데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나 재택근무 그리고 온라인 교육 등을 경험해보면서 앞으로는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이 훨씬 각광받을 것은 뻔하다는데 전문가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누구도 이유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점을 고려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또이 영상이 참고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라며 또 구독을 해주시면 제 채널에 관련된 많은 영상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영상도 꼭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만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